따라오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은 효돈동에 있는 제주 감귤 박물관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세상의 모든 감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가 전시관부터 둘러보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좀조용하 이렇게 관람을 해야 돼서 제가 뭐라고 말을 계속 했는데 되게 웅얼웅얼 거려요. 그래서 음, 목소리를 따로 입히고 있고요. 감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감귤에 얽히던 우리가 잘 몰랐던 막조선시대에 있었던 막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음, 예전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 을 보고 있어요. 어, 이거 보세요. 여기 연귤차 예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나 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무슨 이 전시 방식이 막 되게 최첨단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꾸 보면서 계속 금방 이거 보고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면서 하나하나 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감귤이 많죠. 네 저거 보세요. 품종별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저희가 잘 몰랐던 그런 어, 감귤도 구경을 마음껏 할수 있었습니다. 감귤 자체가 제주도 전통의 과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저런 음, 것들 전시했더라고요. 아, 여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곳인데요. 시향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세가지 감귤향, 레몬향, 다음에 감귤 이파리 향 이렇게 향을 맡아볼 수가 있는데 오, 진짜 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여기는 키별로 이렇게 안경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경을 통해서 3D 영상물을 보는 코너인데요. 음, 아이들은 좋아할래나 <웃음> 자기 키를 네, 노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전시물입니다 네, 여기가 좀 예뻤는데 사실 뭐 의미하고는 관계없이 이 여기가 깜맣고 반짝반짝 예뻤어요 토양별로 재배가 잘 되는 감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아 드디어 세계 감귤 음, 온실로 가는데요 문이 이렇게 스르륵 열리니까 되게 최첨단 <웃음> 느낌이 드네요 저기 보이는 큰 나무는 하귤인데요. 네, 그냥 쓱 지나갈게요. 어, 온실이다 보니까 실제 귤들이 이렇게 생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익숙한 오렌지 음, 먹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영귤인데 좀 음, 맛있는 향이 났어요. 와 이거는 정말 큰 품종이에요. 이게 아기 어, 머리통? 아게 머리통 그거보다 좀더큰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제 카메라를 한번 이렇게 들이대 봤습니다. 음, 저게 소니 알파7 사이즈니까 네, 꽤 사이즈가 굉장히 큰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큰 귤인데 한라봉이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네, 귤인데 아까 문단에 비하면 뭐 아주 작죠. 네, 귤들이 모양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면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쟤는 한좀 주먹보다 큰이 귤도 아까 문단을 안 봤으면 정말 크다라고 생각했을 그런 어, 아이예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일 작은 귤 거의 하나가 제가 손이 별로 안큰데 거의 손톱 손톱 처럼 작다 그래서 두근감이래요. 콩두짜죠. 네, 저렇게 작은 귤, 저거는 못 먹을 것 같죠. <웃음> 네, 그리고 네, 이 귤은 굉장히 향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레드향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막 따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부처님 손 같다 그래서 불수감이래요. 좀 징그럽죠. 네, 먹지는 못하겠죠. <웃음> 자꾸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나 막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데 뭐, 재밌어요. 귤 이름인데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인데 귤뭐 이런 네, 귤이었습니다. 온실 가운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볼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좀키 작은 귤들은 이렇게 눈높이에서 볼수 있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선의 변화? 이런 것도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아, 귤 냄새를 아주 마음껏 맡을 수 있는 곳이라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돌아가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가 효돈동에 있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효돈동 마을 드라이브를 <웃음> 잠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 속도는 두배속으로 했습니다. 이거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음, 제주도의 시골길 네, 잠... 지금까지 일곱 번째 따라오세요는 제주도 효돈동에 있는 감귤박물관이었습니다. 음, 앞으로도 계속되는 여정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